안녕하세요.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0일 밤입니다. 내일부터 며칠 동안 설 연휴가 시작되죠. 연휴 동안은 사무실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 인사를 드리고 퇴근을 할까 하고요. 어저께 허그에서 주변 시세의 90%까지 이제 그 고분양가 심사하던 제도를 주변 시세 90% 까지는 분양할 수 있는 걸로. 어, 심사 기준이라든지 어떤 이런 산난율을 어, 인상을 한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걸 어, 요번 2월 22일 이후에 이제 모집 공고 뜨고 분양하는 것부터 아마 적용을 바로 하는가 봅니다. 어, 요런 사항은 뭐 국회 법을 통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게 아니고 허그 자체들의 저 고유 업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일부터는 바로 적용이 될것 같고요. 어, 그동안, 이거, 원래 허그의 고유 업무가 아까처럼 분양 보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심사 업무가 하나의 고유 업무였었는데, 어, 이걸 가지고, 어, 민간 그,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가격을, 어, 통제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실은 사용이 되어 왔었었죠. 그걸 이제는 주변 시세만큼 건접해서한 어, 90% 정도까지 가도록 금액을 수정을 해놔 놓으면 뭐 로또 분양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 기준을 이제 어디다가 그걸 하느냐 해놨더니 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기준이냐 했더니 어,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중공 사업장을 각각 한 곳씩 두 곳을 선정을 해서, 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 분양을 했고, 막 짓고 있는데 아직 입주 안한그새 아파트가 될그 단지하고, 어, 그 다음에 기존 현재 주택시장, 뭐, 뭐, 연식이 뭐 1년을 뭐 비교할지 2년을 비교할지는 모르겠지만, 요두 개를 각각 비교해서 적당하게 최대 주변 시세의 90% 안까지 분양 보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분양 보정을 해준다 하면 그 보정을 넣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무조건 높다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분양 물량이 뭐 거의 뭐한 지금 대연 3구역 같은 경우에 2500 세대가 넘거든요 분양 물량이 그런가 하면 어, 저, 뭐, 남천 이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물량이 한 5,600세대 정도 급이었죠? 요런 식으로 물량에 이렇게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 뭐한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90% 같으면 9억이잖아요? 9억지재놓으면이 많은 물량들이 소화를 해내면 이것보다 더한 대박이 없어요, 실제로. 원래, 어, 재개발 그,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곳에는 조합원이 주인이에요. 조합원이. 조합원이. 일방 분양을 받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요. 조합원이 주인이에요. 자기들 땅을 어 이렇게 출연을 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조합원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하 100개를 갈라가지고 어 남아있는 게 혹시 뭐한 100개가 더 있다. 그럼 이 100개를 분양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유리한 가격으로 분양이 완판 날수 있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항상 높은 가격인데 완판이 될수 있는 그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그걸 비례율이라는 그런 그걸로 다 각자의 감정평가액만큼 어 돌려받아가는 그게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물론 그게는 시공사는 도급제로 요즘은 다 이렇게 방식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식이 도급제하고 지분제가 있는데 지분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슨 미분양이 났다 그럼 그 책임을 같은 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지겠죠 시공사가 근데 지분제를 잘안 해요. 대부분 그냥 도급제로 해서 미분양이 나든 말든 공사비만 딱다 받고 나면 예를 들면 한 4천 세대를 지었다. 4천 세대에 공사비 딱 받고 나가면 끝이에요. 시공사는. 미분양이 났다. 그거는 전부 조합에서 다 안게 되는 거예요. 보다 아마 온천 4구역도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양정 1구역도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그럼 그다음에 안락 1구역 그리고 지금 가까이 할수 있는 게 내년쯤에 한 대연 3구역 빠르면 올 연말이나 무너져도 뭐 내년 상반기쯤 대연 3구역 굵직굵직한 단지들이 일반 분양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물량은 많은데, 그동안은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분양에 당첨이 되면 뭐한 7억 언저리, 뭐 6억 언저리다. 이럴 경우에는 다 청량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조선 지역이면 그동안 세대원까지 하던 게 세대주만 할수 있게 되고, 그럼 경쟁률이 좀 줄겠죠. 한 집에 네 명이 다 가능했다면 가장이니까한 가정당 한 명씩만 가능할 거니까 이렇게 왔는데 분양가 매력이 있어야 그동안 넣겠죠. 근데 이게 주변 시세 90%까지 가서 분양을 한다. 무조건 아무 곳이나 다 청약을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뭐 나중에도 갈 시세가 남아 있어야 청약을 받아서 아니면 뭐 그걸 그동안 전매가 6개월로 끝나는 지역은 피를 주고라도 사서 가지고 가면서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하는데 분양을 90% 수준에 하게 되고 분양가 자체를 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금은 묻혀 있는데 이게 메리트가 있다고 라 생각하는 단지는 최대한 높게도 완판이 날 거고 그렇지 않은 입지가 조금 뭐 B급이다 이런 데는 조합은 욕심으로 최대한 높게 분양가를 잡아놨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미분양이 나옵니다. 미분양. 그이 미분양 나는 거는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고 해? 아니에요. 전부 조합원이 책임을 다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공사는 지분제가 아니고 도급제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 받고 나가면 끝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무조건 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는 아니고요. 어, 완판이 날만한 아주 그냥 그런 절묘한 금액을 찾아내서 그동안은 얼마든지 더 높게 해도 완판이 날수 있었는데, 이, 이거, 그 허그에서 그동안 뭐 고분양가 뭐 관리 이런 그걸로 가액을 눌렀던 그런 지역은 이거 이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올리되 완판이 가능한 그 한계선까지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조합 그 업무의 하나의 능력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 데 있는 아파트일수록 분양가를 높게 해도 완판이 날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 간격은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결론, 분양가를 이렇게 높게 했는데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이랬죠. 분양가가 이렇게 높겠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90%로 분양한 요 금액으로 딱그래될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도 분명히 새 아파트고 신축이고 뭐 대단지고 장점 다 붙여서 얘가 또 올라가면 이 시세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요. 집이. 근데, 이제, 입지가 그렇게, 뭐, 어, 모든 사람이 가격이 높아도 선호하는 데가 아닌데 높겠다 그러면, 바로, 엄징이 들어가겠죠. 미분양이라는 걸로. 그럼 미분양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한테 돌아갈 거고, 비례율을, 뭐, 분양가 높게 해서 더 돌려받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이 미분양을 떠안아서, 그 사업비를, 어, 조합에서 책임지고, 오히려, 뭐, N분의 1로 더 물어내야 될, 그럴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선정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바에 괜찮은 입지에 어떤 그 조합은 그, 어 괜찮은, 괜찮은 입지에 일반 분양가를 예를 들어 평당 2,000에 했다라고 합시다. 그동안은 뭐한 1,800이나 1,700만 해도 아마 뭐이 정도만 해도 완판이 나고 괜찮겠다 이랬던 지역에 2,000에서 한 2,500 정도를 분양을 하고 완판이 났다라고 하면 이런 구역에 있는 조합은 입주권은 예, 거래도 자유롭습니다. 어, 여기에 당, 아까 그 일반 분양권에 당첨된 거는, 전매가 조정 지역은 최하 3년이고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그때까지는 전매 제한이거든요. 근데 입주권은 전매 제한 아니에요. 2년 지나면 일반 세율로 팔수 있고에, 예. 어, 그리고 뭐 사는 분도 주택수 상관없이 지득세를 4.6으로 사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입지 괜찮은 지역에 분양가를 높게 좀할수 있겠다. 이런 싶은 지역의 조합은 입주권은 몸값이 금값이 될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그런데 다만 대출이 이미 1주택 있는 사람은 대출이 그냥 이주비 50%만 승계가 되고 중도금도 50% 승계되고 어 그리고 있는 집은 처분해야 되고 처분수약해야 되죠. 그런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제약이 따르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이미 2주택 이상이다. 아무리 조합은 입주권이 좋아도 이건 2주비 아예 안되고 중도금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현금을 다 들고 계신 분이 괜찮은 입지지역에 일반 분양가를 아주 높게 한 지역에 조합은 입주권을 걷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점점 점점 양극화가 된다 소리예요. 양극화가 되고요. 현금의 그 가동자금이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살수 있는 분은 아주 노른자 자리에 노른자 뭐 어떤 그런 입주권을 싹다 걷어갈 수 있고 근데 그동안 무주택으로 계시던 분은 예 무주택 유지 유지 유지 이렇게 해와서 겨우 점수 쌓고 뭐뭐 뭐 부양가족 수 늘리고 무주택 기간 합산하고 이래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예전에는 가격이 싸서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 시세 90%를 이걸 받으려고 여태 무주택으로 있었다는 거죠. 받아봤자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 시세가 10억이면 9억에 뭐 분양 겨우 무주택으로 버틴 대가가 그냥 9억으로 당첨받아가는 건데 입주 때까지는 거래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메리트 없죠. 그럼 이런 무주택자들이 아니 기다리는 메리트가 없어서 그냥 이런 저런 적당한 지역에 조합은 입주권이든 기존 뭐한몇년된 뭐 아파트를 그냥 샀어요. 뭐 이렇게 이제 다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분양 당첨할 때는 사람이 또덜 물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시세의 90%에 분양하는 거 무조건 유리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무조건 불리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열리겠죠. 분양가 자체도 뭐 무조건 다 높게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높게 하는 건 그냥 패스해버리면 되고 해. 아, 여기 혹시 미분양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싶어서 적당한 금액으로 분양하는 데는 내가 무주택 유지했던 분들이 또뭐 이게 몰릴 수 있겠죠. 어, 아마 그런 그런 현상들이 저는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사이에서 어, 가장 유리하고 어좀 안전한 그런 투자는 그 조합은 입주권이에요. 관리처분 나고 철거를 앞두고 있거나 철거된 취득세까지 안전하려고 하면 철거된 그런 조합은 입주권이 너무너무 안전한 투자가 될수 있겠죠. 어 설에는 정부 정책 바뀐 걸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에 어, 내가 만약에 무수택이라 하면 계속 이렇게 무수택으로 분양 그거를 당첨을 기다리는 게 답인지 아니면 내 가격에 맞는 구축을 살펴보는 게 답인지 그 다음에 내가 들고 있는 그 조합원 입주권의 어떤 입지가 과연 분양가를 얼마 정도까지 분양을 할수 있을 지역인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설 지나고 나면 아까 유리한 그런 지역 위주로는 어, 좀 움직임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부산 전체는 우리가 내 집이 예를 들어 뭐 오래된 구축이고 입지가 그렇게 선호하는 곳이 아닐 경우에는 조선까지 묶여놨으니 주택수 늘면 안된다 싶어서 뭐 그런 것은더 거래가 안되고 오히려 빠지가 있는 구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내 집의 시세가 빠졌다 해서 부산 전체 시세가 빠졌냐? 아니에요. 전체 시세는 다 빨갛게 돼서 아직 다 상승 쪽에 있습니다. 물건도 많이 나와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집 안 올라간 데서 부산이 얼음땡인가?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무주택으로는 계시면 안 됩니다. 명절때 어또 재테크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서로 나누시고 또 결정이 되고 하면 언제든지 또 초롱수장한테 오셔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미리 전화주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